가 법령 정보 센터 www.law.go.kr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식품 관련된 식품 위생법이든 뭐 많습니다. 식품 관련된 법에 법을 서치를 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에, 식품 관련 법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많지만은, 많지만은, 우리가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될, 봐야 될 주법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예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제입니다. 앞으로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이 아니고 장차 시행될 예정인 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은 식품위생법의 현재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 순서대로 이렇게 세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보셔야 될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걸 클릭을 했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령을 자, 3단 비교를 하시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 화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옆에 신구법 비교러는게 이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 신. 자, 이게 구법이고요. 이게 이제 신법입니다. 현재 2021년 7월 27일 날, 어, 일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현재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뭐를 갖다가 이제 바뀌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나타나잖아.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보고 들어가야,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음. 법제 31조의 3,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라는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를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라 그러는 식품위생법이 이전에는 없었던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는 조항입니다. 현재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 27일 이, 2021년, 그럼 지금은 7월 27일 이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의 확인을 이렇게 하라. 그 다음 자 56조 교육은 자, 교육이 에 무슨 교육이냐 하면 식약처장은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자, 이때, 조리사의 경우 보수 교육도 포함한다. 이 얘기고요.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바뀌었는 게 1년마다 교육을 받아라. 이릅니다. 그전에는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년에 한번 교육받던 걸, 아, 그래서 교육 안 돼. 매일 1년마다 교육받아 이 말입니다 이게 교육 횟수가 2년에 한번 받던 게 1년에 한번 받아야 되니까 교육 횟수가 두 배로 증가됐죠 그 얘기는 왜이렇 증가될까 교육을 시, 시켜야 그래도 뭔가 식품안전관리 관리가 좀될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하면은 자꾸 뭐뭐어 사고 일어나고 하면은 6개월마다 한번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자, 바뀌었습니다. 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뭐 과태료.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부분이 제3조를 위반한 자뭐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3조가 뭔지 찾아보기는 힘들고 나중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자, 제일 마지막이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전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약처 장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이제 명확하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 41조 1항에서 및 1항 및 5항에서 자, 이걸 위반한 자. 자, 이게 뭘까? 자, 지금 한번 찾아 봅시다. 자, 45조. 제 41조. 켜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식품위생법 41조. 법제 41조가 식품 위생 교육입니다. 식품 위생 교육인데 41조 1항 및제 5항 자 1항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 종사자를 둘수 있는 식품 접객법 영업 자의 예,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고 한다, 이걸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다. 그 다음 5항이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교육에 종, 에, 어, 그 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2조의 2항을 보시면은, 42조 2항은 뭐냐 하면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한 실적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100만원 이하과 테루에 자라. 그 다음 44조 1항 44조 1항이 어, 영업자는 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정오부는 영업의 위생 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정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 지키는 게 지금 결국에는, 뭐, 어, 영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 사항입니다. 자, 이걸 위반했다. 그 다음, 56조, 56조 1항 교육입니다. 자, 56조 1항. 오십육점이자 음, 이게 역시 보수교육입니다. 자. 식약처장은 식품위생준수 및 자질의 향상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리사, 영양사의 교육 어, 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도 포함하고 이걸 받아야 하는데 어, 받아야 하는데. 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례에서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 책에 지금 옛날 보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받아야 된다. 그죠? 자, 이, 이것을, 이 교육을 위반한 자, 받지 아니한 자, 자 교육받아라 그러는데 교육 안 받았는 사람들. 자, 이거 다 100,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라. 자, 그 다음. 신설, 5조, 뭐? 4, 5, 5. 제 1항에서 4항까지 규정했다는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식약처장, 시장도지사 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고 징수를 하느냐? 앞쪽과 똑같아요. 가지고 왔어요. 자,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라 이렇게 식품위생법이 바뀐 내용이다 그 다음 식품위생법 다음에 다른 법률도 봅시다 다른 법률은 식품위생법 하나하나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식품 위생법 받고 시행령도 봐야 되고 그죠? 시행령도 바뀐 걸 봐야 되고 자, 시행령은 바뀐 거 없는 것 같아. 시행규칙이 바뀐 부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 자, 이렇게. 이렇게, 에, 명칭을 조금 다듬은 경우입니다. 자,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서, 어, 피부병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종류에서, 어, 환홍성, 그 전에 환홍성 질환,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 환홍성 질환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변경했다. 고롬 형성. 관로 열고 환농성 관로 닫고 질환. 자, 고름 형성 질환. 자, 이렇게 법률 용어를 다듬었다. 그 다음, 64조에, 자, 이거는 삭제된 조항이고요. 삭제. 자, 64조. 삭제, 삭제, 삭제. 그리고, 1항,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이 자, 새로운 조항으로 제68조 3에 아, 이렇게 자, 신설된 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라고 그러는 용어로서 짧게 HACCP를 발음은 뭐 해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서는 정확한 표현은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입니다. 좀 길죠? 자, 인증기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 자, 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뭐, 별지, 뭐,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하고, 이제 그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세부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68조 사의 교육훈련기관 교육 내용 및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자, 교육훈련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기는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런데 1.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원칙과 절차 2.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관련 법령 3.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의 적용 방법 4.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의 조사 평가 5.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 6. 그 밖에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자, 이걸 이런 교육 훈련 내용으로 교육해라 이말이죠 그래서, 이항에는 교육훈련기관은 각 훈련 대상자로부터 다음 하,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 자, 이런 실시 비용을 받고 받을 수 있, 있도록 법에서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다음, 3. 법제 48조 뭐 제4의 5항에 따라가지고,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 자료등은 총리령원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서 관리해라. 자,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등을 보관해라. 3년입니다. 그다음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배부할 것. 3. 교육훈련의 시설, 인력 과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또는 인쇄물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할 것. 5. 그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서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항,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 훈련 내용, 실시 비용, 준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해서 보셨다. 자, 이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교육훈련기관 행정처분 취소, 뭐 행정처분 기준.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을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를 시키려면, 세부 기준은 별표 2 0의 2와 같다. 이렇게 뭐 별표 22 이상세한 내용까지는 네, 여러분들 이다 기억을 한다는 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 국가고시 문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에, 출제를 안 하잖아. 큰 윤곽은 뼈대는 알고 있느냐. 자, 그다음 제 70조의 2의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취소 등 기준 이름. 자 법제 49조 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은 별표 20의 3과 같다 별표 20의 3을 한번 봐야겠네 되 자, 이게 지금 열려지나? 안 열려지지 별표 20의 3 자, 열어봅시다 식품위생법 시행 0일 거야. 자, 0에. 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자, 화면 내 검색 한번 봅시다. 식품 이력 관리. 은 없습니다. 네. 자, 식품 위생법 3단 비교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음. 법제 49조 7항 49조 자, 법제 49조 7항 법제 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그러면서 쭉 나갔습니다 자, 7항을 한번 봅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식품위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추적관리대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에, 74조 2항에 74조 2항에 74조 2항에 자, 여기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등 기준 자, 이 기준은 별표 20의 3과 같다. 자, 별표 20의 3을 열어보면 자, 이겁니다. 일반상 에, 처분 기준 시정 명령 뭐 해당 품목 등록 취소 자 이렇게 자, 1. 식품 이력 추적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2일 이상 3 0일 미만 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3, 자, 2일에서 30일 미만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리고, 근거는 법제 49조 7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의 30일 이상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품목 등록 취소시켜라. 5일 이상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정 명령을 하고 그다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라. 그다음 마지막 3년 이내 2회 이상의 2회 이상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해당 분목 품목 등록 취소시켜라. 자, 이거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바뀌었잖아, 그죠?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아, 자, 우리가 보도록 하자. 자, 그 얘기고, 그 다음, 제80조의 조의사 면허 신청 등, 여기에는, 에, 그냥 문구만 다듬었습니다. 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뭐, 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이런 내용을 안는,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다듬었다는 얘기는, 자, 이거 다듬을 때는, 뭐, 국회의원들만 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저, 어? 한글 뭐 어떤 학자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듬어요. 그러기 때문에 법률의 그 법률 용어를 좀잘 보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따라 쓰면은 괜찮아요. 깔끔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다음 변화된 것이 자, 여기 보시면은 뭐뭐 뭐 사진 두 장인데 뭐뭐 뭐 그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더 명확하게 최근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뭐 상반신을 찍은 가로 3cm, 세로 4cm 사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그다 면허증에 자, 면허증에쓰는 이제 그 사진입니다. 제출하여야 그런 걸 제출해야 사진을 두 장을 내라 이랬는데 면허증 재발급 뭐 두 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진 한 장, 한장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 다음 제85조에 보시면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란에 이런 용어를 또 다듬었습니다 옛, 옛날에 쓰던 추정대차 대조표 이런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습니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용어가, 법률 용어가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만약에, 이걸 국가시험에서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안 나올 거야.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나는 대차대조표는 들어봤는데 재무상태표는 처음 들어봤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추정재무상태표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에 이래서 구항까지는 현행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있다. 자, 푸른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중앙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읽어봐야 된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제 88조. 사망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의 자지위성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렇게 별지 뭐 제73호 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지위성계 신고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얘기고요. 자, 이 경우 신고관청은 뭐 전자정,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 뭐, 뭐,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11항, 제10항에 따른 집단급식 설치 운영자의 지위선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0항 1호, 제2호, 나목의 서류, 만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법조항만 지금, 자, 앞쪽에 제2항, 제5호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제1호, 제11호에서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자, 법제 101조 제1 상항에 같은 항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 경미한 사항은, 뭐를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지 자, 이 부분은 다 같이 법을 펴놓고 한번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 대상 음. 101조 101조를 한번 볼까요 식품위생시행규칙 101조 자, 자, 자, 법제 101조 3, 제3항 제2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단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재 별지 등에 따른 영업신고, 그러니까 영재 식품접객업자가, 업자가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혹은 조리사 면허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는 경우. 그 다음,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제 17.7호에 따른 종업원의 명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기록 관리를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자, 이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 자, 바뀐 부분 어, 자, 이게 식품위생법이 이제 법시행령시행규칙 다 지금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면 3단 비교해서 필요한 필요한 내용이 다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열어놓은 것이, 자, 집단급식소에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그 다음에 뭐, 유지 관리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중독 환자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하라. 온도는 영어1 8도 이하, 보존식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영양사 두고 그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라. 뭐, 등등에 자 필요한, 이게 다 법률적으로, 어, 뒷받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봤다. 다 봤고, 쉬었다가 다른 법을